로비에 여기 원래 이런 게 있었나? 피아난 재료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피아난 재료? 어디? 이리 와봐 여기. 이런 뭐거 있었는데? 원래 있었냐? 어,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이런 약간 전구 어. 같은 것도? 어, 이런 것도 어. 다 있었어. 어, 아 이것도 그래? 그럼 뭐 이것도 만들 수 있었어. 있어 이걸로?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 뭐, 저기 위에 보면은 막 전선도 있고 키도 있고 막. 이불 들어오나? 한번 해봐. 전선을 가져와 볼까? 어어 어, 재료 다 모아보자. 나 몰랐어 이런거.. 뭐 있는지 이거 하나의 퍼즐 맵인가? 사실 이 맵도? 어, 이거 어디서 꽂아야되는거 아니야 이게 그 배터리가 있거든? 여기 또 어디 찾아보면은 진짜로? 어? 이 로비에 숨은 비밀이? 아니 있긴 있다고? 아니 근데 뭐 없지 않냐? 그냥? 딱 봐도? 이게.. 내 옛날에 막 이거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아 진짜? 배터리 그거 거시기까지 다 있는거 봤어 부라지 아 진짜, 저 있다, 저 있잖아 나무 위에 있잖아 나무 위에. 오, 진짜 뭐 있다. 우야 진짜, 우와. 아니 이거, 야휴폴풀을그 많은 시간을 하면서, 오 진짜 있네? 레인마, 그래, 더 있다 있잖아. 오 잠깐만. 아니 이거, 쟤 누구야 누구? 근데? 누구? 니 누구? 저, 저요. 성세치요. <웃음> 아니, 아이 신이 밀로 와봐. <웃음> 어, 어, 어디 어디 계시죠? 이거 옮겨 빨리 이거. 아, 어디 계시저 나무 위로 올라가 빨리. 저거를 꺼내기 올라... 위해서 수속기가 네. 있는 거야. 아 마우비로 올라갈 거라고? 대박! 야 이게 오야 이거 로비가 하나의 퍼즐맵이었네 지금 보니까. 야 아, 이거 아, 못 가는데? 오야 이거 안 되면 좀 모자르는데? 아형 점프를 음. 아, 점프를 좀 잘해야지 형. 그러니까 아, 이 뭐야 두번세번 하나 둘셋이야 춤. 중... 자 아, 아, 완벽했다. 어 똑같이 갔어 똑같이 갔어. 어어 어, 왔네. 오케이 떨져봐. 이 점프 하나도 이렇게 못 사면 뭐 청새치랑 그러니까. 다른 게뭐가 니가. 어 니랑 청세치랑 다른 게뭐네이 말이야. 8년 동안 한 슈퍼풀한 체캠인데 방금 들어온 청세치 이코. 8년이라니뭔 소리야 지금. <웃음> <웃음> 방송한지가 8년이 안 됐는데. 이게 배터리란 말이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웃음> 아 깜짝이야. 이씨 여기를. 딱 여기 꽂으면은. 좀.. 좀 가까이 가까이 갖고 와봐 오! 됐다! 어? 전구 열렸다 이거는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석이야 전자석인 거거든 이게? 말하자면? 얘는 누구세요? 어? 잠깐만 진짜 얘는 누구세요? 얘는 누구세요? 어? 쟤, 쟤는 누구세요? 얘는 누구세요? 얘는 누구.. 어? 아저 누구세요? 아, 저 누구세요? 누구지? 인셉인가? 너는 누구세요? 테러로가 들어왔는데? 아이 원트 맙동산 맥동수? 공개로 아 공개로 봤어아 그래? 아, 그러면 그러면은... 알아서 나가 <웃음> 뭐해 어 알아서 나가. 아, 나가. 음, 지하는 형이 베날 수 있어. 어떻게 베네? E S C 누르면 아마 뜰 거야. 아 Y를 누르면 돼. 하나 더 있어요. 어디? 뭐야 D D R D 이제 숨어 있어. 뚜르디잖아. 뚜르디잖아. 아 미안 <웃음> 나네. 나네? <웃음> 나도 나도 D D R D D D R D 얘는 그냥 들어온 건가 공기여서. <웃음> 아 맞네 떨어지네. 뚜루디. 어나그 어. 캐롤로가 D D R D인 줄 알았어. <웃음> 오나 오. 갈뻔 <웃음> 자석에 딱 붙는단 말이야 이게 봐봐 이게. 오, 오. 대박 대박 대박 자석에 착안 아, 붙는데? 안 붙는데? 안 붙는데? 뭐가 붙는다는 붙는 거죠? 아이 들고 있어봐 이게 확 끌려간다니까? 부... 비켜봐 비켜봐 내가 해보게 부... 아 비켜봐 당신... 내가 그래. 해보게 해해 아, 아무도 안 건드려 으유. 착 붙지 연비야 착 하고 착 하고 붙잖아 오붙는다 나도 해볼래 안돼 1년 아... 미만은 좀 이런 거마음대로못 만져 아 그래? 그럼 <웃음> 우리가 우리 할 거는 아예 어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예 보트 어디... 잡아 일로와 이거 보트 잡아 퍼슬 개 심하네 진짜 아예 이러고 오? 이러고 딱서 나처럼 딱서 위에 이게 근데 원래 이랬어 우리도 이제 막 혼자서 어... 뭐 만지려고 그러면 막 소리질렀어 너뭐 되냐고 맞아 이렇게 딱 잡아 이렇게 어... 방, 방, 어... 딱 바닥 딱 잡아 네 허리 펴 허리 펴 허리 펴 어, 이렇게요? 어 그리고 스페이스바 계속 꾹 눌러 그렇지 그렇지 회전목마 하고 있어. 그러고 뭘 시키는 예. 거야? <웃음> 이게... 이게 맞대요. 저 <웃음> 위에 로비라는 글자가 있잖아. 어... 저걸 자석으로 치울 수 있지 않을까? 어... 뭐가 되는 느낌은 아닌데. 어... 안되는 어... 어... 어... 뒤 <웃음> 어... 뒤 어... 어... 어... 어... 어... 뭐 어... 어... 어... 생 어... 어... 어... 생김 어... 어... 어... <웃음> 오, 이생에 <웃음> 탈출구. 어. 와, 어, 떨어졌더니 이상한 곳으로 TP가 되었어요. 오, 아, 요거 다음에 안 된다. 아, 이거 약간 무슨 파쿠르맨 마냥 그지? 그거 알지? 약간 카트라이더 물방울 느낌으로. 너이씨 아. 부금을 틀려 그래 이 자식. 조정신. 아, 아, 그래. 어, 비지. 아, 킨다, 아, 야. 킨다. 킨다. 킨다. 아. 아. 킨다. 아. 아. 아. 또지가 괴롭혀요. 내가 이래서 먼저 꺼놨어. 지금이니? 쏩쏩 어우. 어 뭐야, 잘못 눌렀다. 야이 자식아! 아이고. 봐바바밤 <웃음> 그렇지. 바나바람 바람바람 바람. 바바바바. 아, 아. 아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 봐. 어, 저장했어요. 어 뭐야 누가 저요 아니 어? 그렇게 막 저장해도 돼? 아그러면안 되는 거구나 지금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아야 좀... 아... 그 뭐, 뭐, 너안 뭐 되겠다 몰랐어. 아까 그 자세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아, 너가 아니. 지금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이 즐거움을 뺏은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꼰대는 아닌데 원래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냥 음... 약간 불이를 보면 화를 내는 그런 스타일이야 어.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를 아 빨리빨리 못 오나 청세트 H 아,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성이 좀 터진 것처럼 보일것 같은데 하루 터틀안 자네 요 그건 그래 음. 어 이거 재밌겠다 이거 H가 보여주자 한번 어 오케이 그래. 언젠 어, 조장하지 말랬다가 뭐아 ㅋ ㅋ ㅋ 자네가 그럴줄 알았네 난 아니 뭔소리야 <웃음> 진짜 개나쁘... 근데 오이. 내가 듣기로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거가 아니었던거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맵 제목이 무슨 무브 어쩌고라고 해서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라져 여기 근데 뭘 옮기는 거였던거 같은데 이상하다 옮기는거였다고? 어. 어 그러게 여기 별이 별이 다섯개 그러게 자 한번 기다려봐 아나 저기 가지도 못했는데 형 설마 청새치보다 늦게 오는거 아니지? 아니 그뭐 우리 먹어야 되는 걸뭘못 먹은게 있나? 오다가? 어 여기 별 있는데? 아이! 다들 돌아와 여기 별 가져가야 돼. 아 그래? 너 어디 있어, 투디? 여기 통곡의 계단. 통곡의 계단이 어디야? 여기. 오잉? 그거 뭐냐? 어디 있어? 그 어, 별이 생각보다 좀 큰데? 엄청 큰데? <웃음> <그거> 어디 있어? <웃음> 어디 있었어 그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마당에. <웃음> 생각보다 좀 많이 큰데? <웃음> 아 이거. 어. 저기 지붕에도 있고 막 그렇다. 아 그래? 여기도 음. 있다. 해태야 혼자 가지 말라 했지. 아, 요그예 <웃음> 돌아와. 예 죽어. 가고 있습니다요. 아니야,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첫 수치가 먼저 가면 안 돼. 아, 여기도 있네, 진짜로? 저이 음. 별이 상당히 많잖아 지금. 이걸 다 저, 가져가야 진짜. 돼요? 어디로 가져가야 돼 이걸 또? 그냥 점... 진행을 어. 계속 해야 되겠지 이걸 가지고? 그럼 봐봐요. 이거 아. 옮기다가 아. 아. 떨어지면은 다시 가야 되네. 그렇지. 아니야 그래, 별은 그래, 안 없어져. 별은 안 없어져. 어, 야 여기 빗소라, 빗소라 응? 나 보여? 여기 옆에 보면은 가에 그 길이 있어. 이리로 와. 그렇게 하려면 녹화를 켜, 애들아. 맞아, 나 보고 먼저 가지 말라고 해놓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니들 뭐야? 가로. 뭐 돼? 너네? 응. 너네 H야? 응. 말을 심하게 하는. <웃음> <안 해. 웃음> 나 그렇게까지 말안 했어. <웃음> <웃음> 아 알았어. 여기 가시죠, 회장님. 지금 실험실 별은 약간 귀찮거든. 실험실별 조심해주세요 다들 그럼 실험실별을 따로 빼둘게요 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니가 어쩔건데 뭘할수 있는데 니가 네 여기서 무 무게를 지탱해 요거 마당 여기 별 가져가주세요 빗솔님 아네 천천히 천천히 진짜 천천히 진득하게자 여기서 요렇게 가가지고 옆으로 살짝 가가지고 여기서 미끄러지지 말.. 미끄러지지 말고 방향 싹 잡은 다음에 포도도도 사 다다다다다다 포도도도 지금 사 포도도도도도도도도 하다다다다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아. 아니 이게 완성 짐을 진짜 갔어? 어응얘와 음, 있는데 근데 케빈님 나 보여? 그 반대쪽 바라봐봐 <웃음> 하나 더 있어 베어리 <웃음> 여기 새길이 있어 근데 연비야 거기까지 어떻게 가라고 지금 거기를 새길이라고 지금 아니, 이쪽에 보면 아 하얀색 그 타원 있지. 어 골로아. 잡았어? 잡았어? 아니, 안 잡았어. 안 잡았어. 어, 잡아서 이거를 연비한테 잡았어? 일단 어떻게 어떻게 이제 어떻게 비비 비이 비틀어 가지고 이제 비틀어 가지고 막 어, 흔들어, 흔들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네나, 네나, 간다, 간다. 타타타타타타타타. 나 버릴 밀어 줄게. 됐다. 갔다. 또 그려. 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간다. 하나 더 어디 있어? 하나 더. 나도 그냥 이쪽으로 가야지? h 버리고? <웃음> 아니 왜 <웃음> 두개 더 필요한데? 없어! 행방을 모름 이거는 분명히 여기 위에 올라가 봐야되나? 더 가다가 아. 보일거임 다섯개를 다 해야지 기위가 어 길이가. 뭐야 그냥 여기가 땡인거네 진짜로? 뭐 이런 상황이 있지? 근데 보면은 여기 레이저 있는 공간도 있는데 저긴 어떻게 가는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별 모아야 어별 모아야 열리는거야 아. 아아 그런거구나 아니 그러면 별 어. 두개를 진짜 생으로 찾아야되네 일단 하나 찾음 어디였었어? 어? 여기 건물 뒤에요 건물 뒤에? 예 네, 여기 계단지로 오세요. 아 그러네. 나가. 어 은행 뒤편에 저렇게 있네. 아야 안녕. 저거 내가 가지고 올게. 왠지 저 스타 호텔 위에도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아? 음. 어 그러니까. 근데 투디야. 예? 저거 지금 비... 위치 너무 지금 죽으라고 둔거 아니니 지금? 하, 봐요. 아참불해 하. 아, 어. 아. 하. 기다려봐. 빼! 오케이 오오금이니 어, 아악! 어? 떨어졌어요 별 어? <웃음> 다시 다시 건물 뒤로 갔는데요? 아이씨 아이씨 그러면은 음. 여기서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마 빨리 끝내지 않으면 부금을 들겠다 아니 그러지마 <웃음> 그러지마 H 긴장해야 될걸 왜 내가 왜 내가 왜 슈퍼풀은 작았기 때문이야. 미소다. <놀람> 어? 나나 아니야. 풀은 그래, 미소님 긴장해야 될 걸. <웃음> 어? 미소님 거란 <구하란> 말이야? <웃음> 아니 이 사람 누구데 지금 누구 어디서 그러는데? 아! 오! 어, 내가 받아볼게. 착착어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어, 잘했다. 어, 잘했다. <웃음> 아 잘했다. 아 잘했다. 아 빗소리 받는다. 받아 받아 받아줘 받아줘 받아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래도 하나 부족한데? 어딘가 있을 것 같아 하나, 하나 또 봐봐. 저렇게 골목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음. 연비 쟤는 저기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네? 어?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어, 받아줄 먹잖아 <웃음> <중요한> <웃음> 아니야 사지나.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받아자 봐봐 있잖아. 그거 알겠는데 너 지금 떡볶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고 있어 방금 물 책상위 사진 찍어봐 <웃음> 책상위 사진 <웃음> <웃음> 어 잠깐 연비 이빨 사이에 낀거 저거 고춧가루 아니야? 아 일로와 너 마지막 별 찾았다 어디? 어디? 여기 그 검은색 동굴뱅이 옆 건물 건물 뒤에 있어요 너가 찾으면 검은 어떻게 해? 동굴... 아.. 비소리가 <웃음> 찾아서 알려줬어요 <웃음> 아 거기 거기 <웃음> 네제길 안내를 할 뿐이랍니다 알았습니다 아 여기 뒤에 있다? 다가와 다가와 베이비 이거 별 타고 날수 있어요? <웃음> 별 타고 나는 거 가능하지 높이에서 하면 다가와 다가와 베이비 기다려 여기 매개체가 없어. 그러니까 견우직녀라 치면 지금 까치가 없다고. 까치 커몬. 아. <웃음> 까마귀. <웃음> 아, 이건 까마귀야. 그래서 여기 이상하게 춤을 추게 된다. 너 되게 그루브가 좋다. <웃음> 어 됐다. 잠깐만. 굿. 그래서 내가 매달려서 헤딩으로 머리로 이렇게 머리로 터터터 아, 잠깐만 이거 좀별꼈다야 이거 별... 별이 진짜 야 오묘하게 꼈는데. 길이가 오묘하니. 연비야 너너 이게 나도 안 빠지냐? 잠깐만. 아우 왜 별이 끼고 난리야. 아나 미쳐버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껴봐 이거 껴봐. 됐지? 하나 됐다 됐다. 야 다섯 개다 됐다. 야, 넘어오면 돼미지 소리. 오케이. 오. 오. 오. 빵빠라빰빰 빰빠라빰빰 하던 그냥 그대로 사라진 개 웃기네 어려운데 이거? 야 이거 보통 점프로 안 돼? 야별 가져와봐 <웃음> 별 방패 하나로 <웃음>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별 떨고 나면 진 대참사인 거 알죠? <웃음> 아 맞네 <웃음> 아 취소 취소, 취소. 취소합니다 어야 빗소리 좋아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야 유리를 잡고 가자 어 완전히 가서 그냥 윈 유리를 잡고 가버려 어 천장 잡고 가버리자 이렇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어어 우와 우와 어 연비 넘어갔어 어떻게 넘어갔어? 그냥 아, 어, 잘 뛰었어. 아 넘어가져? 어잘 뛰면 넘어가져. 잘 뛰면. 근데 어디 갔어? 두 번째에서 죽었지어어 <웃음> 어,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나 이렇게 안안 되는구나. 열랑호타니 <웃음> 신기한 걸 발견했나 보군요. <웃음> 나 여기까지 왔어. 나 여기까지 왔다고. <웃음> 연비라는 노랑우타는 부족의 족장입니다. 오케이 도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장 좀 부탁해요. 저장이 오케이. 아니라 탈출구예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아그아 그, 아, 그래? <웃음> 어 진짜 마지막이야. 어, 어 진짜 마지막이야. <끝났어>, 야 야비 야비 꺼내 줄게 야연비는 어떻게 <놀봐, 하라고 <놀봐, 지금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어 야어 넘어 어 넘어 넘어 어 넘어 야어 넘어 어 넘어 넘야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야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어 넘야 <웃음> 나도 이거 실패하면 나도... 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나 <웃음> 지금 나 지금 참수형이야 <웃음> 지금 아, 상황은 아, 어. 리얼이야 지금 상황은 리얼이야 자딱 <웃음> 몸만 어떻게 잘 됐다 깔끔하게 야, 어찌하여 모, 몸만 오셨어 어찌하여 야 미야 <웃음> 두고갈게 위로와야지 위로, 와야지, 위로. <웃음> 위가 안전이야? 위가 안전이야 근데 형 다리 지금 걸리는 것 같은데? 걸리는 것 같은데? 나도? 아, 그러면은 저게 <웃음> 살짝 내려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니 됐다! 됐다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거 아니, 거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 I 마 o 기다려 n 녹화해줘 I'm going to buy a book. I'm going to buy a book. I'm going to buy a book. 후 m going to buy a b o 로 k I'm going t 칙 buy a b 이상하다 어? 이거 현실 날씨 반영인가? 오늘부터 비 온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나 이번에 벚꽃 진짜 요만큼도 못 봤어 나 작년도 아, 그렇고 재작년도 못 봤어 근데 솔직히 어, 오다가다 요만큼은 봤을걸? 아저나 사실 형그 응. 오다가다 개나리만 보고 음. 어. 거기 주변으로 벚꽃 보러 갔어 방송 기구에 음, 나 이번엔 벚꽃 진짜 요만큼도 못봤그 요만큼의 정의에 따라 요만큼은 봤을걸? 맞아 이만큼이란 뜻이 나가지 않았다니까. 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벚꽃대 한장 들고 갈게. 저번에 우리 캐빈 형 스튜디오 갈때 그때도 벚꽃이 펴 있긴 했어. 아, 어디에? 그 마음을 주지 않았네니가. 어 올려졌다. 보자. <웃음> 그거 뭐지? 강철의 연금술사 대사 뭐지? 에그워드 아, 오빠. 에드워드 <웃음> 오빠. NN. 아, 아, 바. 바. 시간 남을 X. 때 시간 남을 때 H 이거 고수 무빙 하나 가르쳐 줘야겠다. 저 방금 그거 배웠어요. 이거 혼자 발사하는 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책 위로 올라가서 우리 유튜브 다안 봤어? 다음에 우리 유튜브 봤으면 알아야지. 책책 아, 위로, 입을 위로 입을 올라가서 위. 아니면 책 끝을 잡으세요. 책끝 앞쪽 끝을 책 잡고. 끝이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해서 점프하면서 딱 발끝에 발쪽으로 딱 다시 해서 점프 점프 점프 점프하면서 아래 보면서 점프 하면서 떨어지면서 아래보면서 점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점프 점프 점프 점 아니아니아니 너무 너무 방금 마지막 포즈가 너무 지금 딱 이렇게 있어보세요 너무 이 부위를 아니 어디를 <웃음> 너무 이 부위를 아니, <웃음> <웃음> 내미셨어요 방금 배를 내밀었다는 얘기죠? 예, 너무 이 부위를 아. 내미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몸에 어떤 전체적인 바디의 언밸런스가 일어나면서 그게 균형이 깨지면서 멀리 가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아, <웃음> 배가 그니까 배살을 빼란 얘기예요 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그 앞으로 간다고 막 신나가지고 앞에 보니까 자꾸 그 부위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그 더러운 무빙 뭐죠 방금? <웃음> 그 더러운 움직임 뭐였죠? 그 깨끗한 책이에요. 털지 마세요. 음. 자, 고. 이렇게 한한 한 다음에 예 가서 밑을 보고 점프, 점프. 밑에만 점프. 보세요. 밑에만 보세요. 또냄인다또냄인다 또 아유, 아유, 아유... 아니, 자꾸 뒷짐 줘요 태워서... 죄송 아니, 죄송해요. 태워서 아니, 죄송해요. 없애야겠어요. 아, 아니, 내가... 태워서... 아, 아, 아. 이 사람 어디 갔어? 훈련해야 되는데. 도망갔어. 여기 있구만. 아, 그... <웃음> 아니, 도망갈 수가 없네, 시스템이. <웃음>